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컴퓨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컴퓨터 유튜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만들기가 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하고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제목과 설명 이런건 다 똑같습니다 세부정보 옆에 수익창출 광고 적합성 동영상 요소까지 똑같은데요 바로 그 옆에 새로운게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검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의 공개상태 또는 수익창출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까지는 저작권이 걸리는지 아니면 광고가 적합한 영상인지를 판단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내 영상이 저작권이 걸려있는지 광고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